<웃음> 오늘은, 오늘 메뉴는 닭, 칼국수 응, 음, 왜? 할 거고 응, 음, 국수도 말아먹을 수도 있고 밥도 말아먹을 수도 있고 하는 거 날개, 날개죽지, 이거 끝을 이렇게 잘라주고 응, 음, 또, 여기 꼴랑지 꼴랑지도 잘라주고 여기 배는 갈라야지 여기 어떤 어떤 때는 여기 가, 여기 이거 이건 허파 있는데 이거덩 음. 이거 허파는 먹으면 안 돼. 는 이건 허파가 다잘 빠졌네 그리고 기름덩어리 이거 빼고 이게 닭 비린내가 나니까 연한 된장물에다 한번 앱을 조금 삶아줘야 돼 소주도 좀 부어주고 물을 끓일 때 이렇게 끓일 때 이거를 좀 넣어주면 앱을 삶을 거니까 닭비린내가 많이 나니까 좀분도이불도이분 음, 끓여 한 5분 정도만 끓이면 되겠지? 응. 음. 앱을 음. 삶아서 불 끄고 이렇게 삶아주면 기름기도 좀 빠지고 음. 음. 깔끔해 맛이 이렇게 삶을까? 물을 좀 넉넉히 부어줘야지 한 50분 삶아야 되니까 다시마를좀 넣고 삶아야지 뒷포리를 몇 마리만 넣어서 맛있는 눈물 어, 깊은 맛이 우러나라고 뒷포리 한세마리만 넣고 생강은 여기다 넣어서 다시마는 10분 정도 끓여서 건져주고 뽀얘지 국물이 50분 됐으니까 끄고 그리고, 아, 국물이 뽀얗다. 생강도 건져내고, 멸치 가 디포리. 1인분만, 1인분 할 때는 요거 닭다리 하나만 있어도 돼. 요 국물에는 국간장을 좀 넣고, 많이 넣으면 국물이 까매지니까 이 정도만 돼야 그리고 간은 소금으로 내 입맛에 맞게. 이이 닭국물이 일단 한번 삶아서 국물이 기름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기름 하나도 없이 하려면 이 국물을 식혀가지고 냉장실에 넣었다가 기름이 굳으면 건져낸 다음 해도 돼요 마늘, 후추 간이 만나볼까? 음 고소하니 맛있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좀넣고 뜨거워 지금 살이 쏙쏙 빠지지? 50분 삶으니까 딱 좋아 그럼 식은 다음에 해야지 안돼다 뜨거워서 소금을 한꼬집 정도만 넣고 후추 참기름 이렇게 조물조물 묻혔으면 돼 이것만 먹고 이 나머지는 야, 나머지 국물에다가 밥도 말아먹고 그래야 되니까. 내가 왜 닭국물에다가 칼국수를 안 삶고 맹물에다 삶으냐 하면, 닭국물에다가 삶으면 국물이 텁텁해지니까, 어? 여기다 삶아가지고 닭국물을 굽으면 되는 거야. 다 익었으니까요. 불을 끄고요. 판을 좀 많이 넣어야 되거든? 아 닭칼국수를 이렇게 아3 인분을 끓여서 우리는 씻고가 셋이니까 그리고 이 국물에다가 남은 거는 또 밥도 말아 먹어도 좋아요. 이렇게 해서 닭칼국수를 했습니다. 국수요 국물. 나는 밥 말을 거야. 뭐야? 먹을 뭐, 한잔 하지 먹 뭐, 뭐, 뭐, 뭐, 뭐,